Thank you very much for the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탭블릿 십구라는 것을 소개하게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퍼블릭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영국 보건부와 함께 하고 있는 경준 대화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많은 의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부상하는 영국의 의료기술을 활용하는 대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취약계층을 돕고 또 고립, 어, 팬데믹 중에 고립된 사람들을 돕는 방식을 더욱더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텍포스 19, 19는 영국에서 겪었던 어, 팬데믹 기간 중에 불확실한 시간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2020년에 어, 코로나 이 첫, 야, 첫 해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서비스 업체,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복잡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퍼블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퍼블릭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과 부상하는 기술시장의 어,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민간 부문에서의 혁신 그리고 스타트업이 이끌고 있는 혁신들이 어떻게 안정적이고 또 안전하게 전세계 정부들로 하여금 도입할 게, 하, 할수 있게끔 하는지 그런 것을 돕고 있습니다. 주택과 사회 돌봄 국가안보 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진대회, TechForce19이 그 주요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경진대회들을 기획하고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공공기관에 대한 접근 방식을 혁신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인간적인 접근에서의 한계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혁신적인 분야가 돼서 민간 부문이 혁신하고 있는 것들을 공공 부문으로도 도입할 수 있, 도입이 될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업 스타트를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카업 스타트는 퍼블릭의 대표적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으로서 공공 부문을 변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퍼블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퍼블릭 회사는 총리실 산하의 정책자문부 실장인 다니엘 코월스기 그리고 알렉산더드 케발리오라는 벤처 투자자 두 분이 공동 창업을 하셨습니다. 이두 분은 공통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전 세계의 모든 경제, 은행에서 소매에 따르, 소매업에 따르기까지 모든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런 전환이 공공기관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터블릭을 만들어서 자문을 하기도 하고 많은 전 세계 많은 정부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테플스 1 9이이 중에 첫 번째 프로젝트이고요. 정부 기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많이 있다. 스타트업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정부들과 함께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혁신적인 솔루션과 기술을 활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축 서비스가 있습니다 시장에 어떤 갭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처음부터 구축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컨빈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혁신가들을 한데 모아서 모색을 할 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수 있고 테크포스 19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항, 행사, 가프텍 서밋 같은 그런 어, 기, 정부기술정상회의라고 하는 매년 우리가 열고 있는 그런 행사들도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런던에서, 그리고 동, 독일의 베를린에서 어, 사무실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릭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영국하고 독일의 사무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의 가프텍 어, 정보 기술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에몇달 후에 올해 가프텍 그 서밋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관련 혁신가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정책기반가 스타트업들, 투자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어, 서밋에 오셔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서밋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후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디지털 헬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행사에서 이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크포스 19 대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게 됐었죠. 정부 부처에서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하고 또 어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헬스 같은 특히 노인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국에서는 지금까지는 몇년 동안 결, 어, 걸렸던 그런 프로세스들을 몇달 만에 할수 있게끔 바꾸어야만 했는데요. 그중에 팬데믹 이전에는 전체 의료진 중에서 화상 어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1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팬데믹 이후에는 99%가 화상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화로든지 화상 회의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급하지 않은 시급하지 않고 중대하지 않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화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테크 19, 테크포스 19에서는 팬데믹이 기간 동안에 협력적인 어, 협력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6주 만에 우리 퍼블릭은 정책, 그리고 테크 리드, 그리고 학계들과 함께 NHS의 조건에 맞는 경쟁 어, 경쟁 대회를, 경진대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 여러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동원하기 위한 캠플로, 캠페인을 해서 가장 훌륭한 솔루션들을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어, 어려들 중에 하나는 이런 기업가들을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일하는 방식.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급한 것은 혁신적인 커뮤니티들이 어, 이런 환자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600건이 넘는 지원서가 우리한테 들어왔고요. 10일 만에 1,600건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스크린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저희 팀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국의 헬스테크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헬스테크 시장은 영국에서 영국의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컸습니다. 헬스테크 스타트업이 영국에만 100개가 넘었고요. 상당히 많은 투자를 지난 5년 동안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8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아낸 것이 영국의 헬스테크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래서 헬스테크는 영국에서는 핀테크 다음으로 가장 큰 테크 분야입니다. 클라우드 베이스의 시스템으로 가기도 하고요. 이것이 임상이든지 백오피스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도 여기에 서테일스테크를 통해서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 그리고 의료질들이 이러한 플랫폼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 세라라는 앱이 있습니다. 테크 테크 기반의 홈케어 회사로서, 그러니까 집에 계시는 노인 환자들을 위해서 팬데믹 중에, 팬데믹 기간 중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들의 만명 이상을 환자들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판도라는 회사는 임상에서 유용할 수, 사용을 할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 영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 시 기간 동안 사용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헬스테크 마켓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많은 솔루션 중에서 어떤 솔루션이 이런 구체적인 헬스케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NHSX라는 곳은 보건부 내에서도 보건 기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의 가장 훌륭한 부분을 찾아내는 디지털 담당과입니다. 담당, 부, 담당 어, 과입니다. 조달 그리고 기술적인 요건을 맞춰야 하고 그리고 빠르게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이 솔루션이 좋으면 그것을 빠르게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야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HS와 함께 퍼블릭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었고요. The NHS에서 많은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m a n a g e m n t o t h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테크포스 19라고 하는 혁신 챌린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격 서비스 제공을 할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된 것인데요. 6주의 기간을 가지고 이미 성능이 어느 정도 검증된 그런 솔루션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제 파일럿을 넘어서 적용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챌린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육주가 어떻게 어, 나누어지는지 그몇 가지 이제 단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 영역을 정의를 했습니다. 어, 이 문제를 정의를 할 때는 NSS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인 개입이 어, 개입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통합, 시스템의 통합이 필요할 경우에 이것을 업체들이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이것을 채택하고 확산할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주를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 일주는 실제 이 대회를 어,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크포스 19을 어,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뉴스레터를 만들고 SNS를 활용을 해서 어, 대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300개의 어, 의료기술 어, 혁신가들과 어, 직접 컨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가장 우리가 실전에 적용 가능한 그런 솔루션들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선정 과정을 통해서 총 1643명의 신청인 중에서 53명에 대해서 면접 절차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선정을 해서 18개의 솔루션에 대해서 2만 5천 파운드를 제공을 해서 2주간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NHS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이 핵심적인 KPI의 성과 지표를 만족을 하는지 검증을 하고요. 거기에 서 좋은 평가를 받은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해서 실제 적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정의한 세 가지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격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원격, 어, 사회적 돌봄인데요. 이것이 저희의 전략적 우선순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NHS의 우선순위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에서 더욱더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었죠. 특히 노인 및 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 격리 기간 동안에도 어, 돌봄인들의 도, 어, 서포트가 필요하고 또 어, 투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방문 요양을 받을 수 있을지와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할 어, 사람들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실제 방문을 하지 않고서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혁신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채택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정 시범 기간을 거친 후에 신속하게 그 규모를 확장을 할수 있는지 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되어 있는 어, 사람들이 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 계속 가정에서 치료 중일 때 어, 산소포화도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상태 악화 여부를 점검하는 그런 솔루션 등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저희가 정의해야 했던 것은 어, 바로 어, 인력 배치의 최적화 아, 이었습니다. 아, 기존의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요. 아, 이들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배치를 해서 필요한 곳에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가가 커다란 관건이었습니다. NHS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또 지방 차원에서도 이렇게 전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훈련시키고 실제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만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많은 서포트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각 지역 차원에서 파악을 하고 적절히 배치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정의한 문제는 바로 정신건강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신건강 어, 상태를 어, 다뤄야만 어,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면서 이 정신건강 관련 앱의 다운로드 수도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 개에서 2만개 이만 개 2만 가량의 정신건강관리 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특히 노인 및 취약계층이 이런 디지털 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어, 쉽게 이러한 어,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이용을 할수 있도록 어, 하는 것이 저희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 필요한 경우에 전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하고 어, 동료 간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 커뮤니티를 어, 구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 과정에서 저희가 어, 18개의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을 해서 어, 신속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과정에서 저희 어, 퍼블릭이 어, 연결자의 역할을 하고 어, 이 업체들과 각 지방정부, 요양시설, 자원봉사 단체, 환자들과 함께 협업을 했습니다. 아, 여기서 제공되는 솔루션들 중에는 어, 센서를 활용을 해서 어, 실내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있었고요. 어, 또 AI과 VR 솔루션을 통해서 어, 자원봉사자들, 어, 교육 훈련에 활용을 하로했습니다또 AI 도구를 활용해서 어, 조기 진단을 할수 있는 솔루션도 있었고요. 또한 어, 커뮤니티 플랫폼 그리고 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어, 이를 통해서 어, 고립되어 있는 노인 및 취약계층이 어,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과 친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도록 어, 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고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어, 병원 측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은몇 가지 아, 사례를 실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 원격. 어, 돌봄 어, 솔루션으로는 알큐리스, 메모허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센서 기반의 모니터링 솔루션인데요. 병원에서 어, 입원 치료를 어, 받은 어, 후에 어, 가정에서 격리 상태로 혼자 오랫동안 지내는 어, 그런 노인 및 취약계층의 가정에 어, 센서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알람을 보내서 어, 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닥에 낙상사고가 있었다. 아, 혹은 침대에서 너무나 장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와 같은 아, 그런 상태와 관련해서 아, 우선 이제 가정, 가족에게 알람을 보내게 되고 아, 필요한 경우에는 아, 지방 정부, 당국, 그리고 아, 병원들과 아, 협업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아, 메모허브가 이주의 파일럿 기간 동안에 총 27곳의 가정에 설치가 되었고요. 파일럿 기간 종료 시 가정 이용자 90%가 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안심이 되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팀 키네틱인데요. 지역 차원의 자원봉사자들을 관리 및 배치하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들을 더욱더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빠르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두 곳의 지방정부와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세 번째는 멘탈헬스, 정신건강인데요. p 피 p 라는 업체 솔루션이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정 혹은 임산부가 있는 가정에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채팅을 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팁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플랫폼 상에서 커뮤니티에 접근을 해서 서로 정보를 주공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시범사업 기간에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24시간 만에 1,000명 이상의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을 했고요. 아, 2주 만에 4만 건의 텍스트를 전송하고 300건의 1대1 화상 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크포스 19이 어떻게 이 NHS 시스템에 가치를 제공을 했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어, 저희는 영국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디지털 헬스 및 케어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포넓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00개가 넘는 그런 혁신적인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가 있었고요. 6주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사업기간 내에 가장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선별을 해서 어, 규모 확장을 위해서 어, 제공을 할 수가 있었죠. 이 6주라는 기간은 사실 어, 공공기관에서 어,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런 기관과 비교하면 대단히 짧은 기간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NHS뿐만 아니라 각 지방 정부에서도 어, 즉각적으로 어, 유용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솔루션들을 선별해서 제공을 한 것이지요. 어, 그리고 어 우리는 이 시범사업 어, 기간에 이어 혁신적인 업체들이 어, 스스로 더더 서비스를 어, 개선해서 어, 최종적으로 선별이 될수 있도록 어, 또 자문을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고요. 어제연락처가 여기 있으니까요. 행사 이후에 또 질문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좋겠고 이제 Q&A 때또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